오우기 갈비는 스윙하세요. 풀 것까지 나무가 는시켜입니다 오우기 갈비는 터치 하세요. g ready! n h c e o a n t 이번 월은 왼쪽으로 꺾인. 오기 갈프님, 스윙하세요. 홀컵까지 남은 거리는 170m입니다. 오우디 카님 스윙 하세요. 손톱까지 나무 아래는 28m입니다. 둘아리 오우디 카님 터치 하세요둘아리 풀컵 오른쪽으로 한컵 반 맞습니다. 5기 갈프님, 실행하세요. 2번 홀은 파4 홀입니다. 이날은 오기가이는7미세요8미까지 남은 거리는 184미터입니다. 오르막 18미터 보세요. 루라디. 루라디. 더 받습니다. 내리막 가만히세요. 온이 갈 뿐인 무라 하세요 왼쪽으로 두컵반 받습니다. 기오세요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인 파업 5홀입니다. 고기 <놀람> 오디 갈등, 오디 갈는 우라를 <웃음> 하세요. 이번 홀은 왼쪽으로 꺾긴파5 파이브 홀입니다. 오은기 달큰님, 스윙 하세요. 목표 지점까지의 거리는 190m입니다. 오르막 17m 보세요. 분나리. 신나리 a b e i 가� r e l 시윙하세요홀선까지 남은 거리는 130m입니다. 오르막 8m 보세요. 오니 칼꾸님터치가세요 우라리. 거기 오른쪽으로 다섯 컵 봤습니다. 메리막감만 하세요. 오니 갈꾸님 터치가세요 쪽끝 봤습니다. 온디 할뿐님 스윙 하세요 오라리. 모디를 선택해주세요.